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보여드릴 게임은 포트리스 배틀로얄입니다 기존의 포트리스 M과 다른 형태의 게임이고요 7월 27일 현재 지금 프리 오픈을 했습니다 정식 오픈일은 8월 1일 날 정식 오픈해요 어 지금 프리 오픈할 때 나오는 이 데이터는 그대로 다 가져간다고 합니다 아까 긴급 점검 있었는데 고장 이제와들었네요 이게 근데 처음에 그 광고 영상에 나왔던 게 완전 풀 3D로 나와서 어, 좀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인게임에 들어가고 보니까 조금 생각과 완전 다른 게임이네요.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이런 광고 같은 거 보시면은 이렇게 잼을 챙길 수 있고요. 여기도 밑에도 여기도 있고 여기는 보면은 상자 슬롯이 추가된다고 하네요. 어 게임할때마다 여기 상자를 봐줄수가 있는데 어 현재 여기서 지금 이거 아직 요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요 아이템들이 여기 본부에 들어가시면은 다볼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탱커랑 이제 뽑기로 나올 것들 어 기부존에 주는 사정예약 보상 그리고 공식 카페에 있는 쿠폰들로 이렇게 여러번 뽑다보니까 현재 이렇게 이거 몇 등급이냐? 영웅등급. 영웅등급의 핑크꽁꽁이라는, 어, 예전에 본적 없는 그런 포트리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게임 골드를 통해서 이렇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습니다. 그냥 기본 체력이 증가되고, 이렇게 스킬, 스킬 공격 레벨도 올라가도록 되었네요 아,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는구나. 다음은 해오리탄. 아, 이런 식으로 레벨업을 하네. 자, 이렇게 뭐, 기존 포리스와 다르게 조금 여러가지가 추가됐습니다 배틀로얄이라고 해서 뭔가 좀 다른게 있나 했더니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배틀로얄이 아니었어요 그냥 말 그대로 혼자 살아남는 그런 배틀로얄이었고 딱히 뭐 배틀그라운드처럼 뭐 아이템을 파밍한다거나 그런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광고영상 보고 어 모바일 배틀그라운드처럼 내가 탱크로 조정하면서 뭐 아이템 파밍하고 그런 전투를 하는건줄 알았는데 아 그게 좀 아니었습니다 직접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이 배틀로얄 여기 적혀있는 배틀로얄들이 여기 이 포트리스 배틀로얄에서 할수 있는 게임들이고 여기 클래식 클래식은 과거 우리 몇년 전이었지? 약 20년 전에 했던 그 포트리스의 그 클래식 모드를 찍을 수 있는 모드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가지 있고 튜토리얼이 조금 불친절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바로 바로 게임에 들어오면은 튜토리얼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영상을 보라고 하거든요 미션에 있어요 미션의 튜토리얼 이렇게 게임에 대한 튜토리얼을 영상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보이스나 소리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 있는 그런 영상이고요. 처음에 튜토리얼에서 나오길래 봤더니 조금 지루했어요. 켜 놓고 따 생각하다가 뭐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일단 게임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서 굳이 안 봐도 충분히 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여기 개인 배틀로얄이랑 클래식을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현재 미사일 탱크로 현재 선택되어 있거든요. 이 본부에 들어가셔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탱크를 클릭한 뒤에 여기 사용하기 버튼, 여기 사용하기 버튼으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 뭐 아이템도 장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 대폭탄? 여거 새로 있네요. 이거 한번 장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캐릭터 가운데를 누르게 되면은 스킨! 캐릭터의 스킨! 어? 얘는 스킨이 하나도 없구나? 아! 악세사리만 달라지네? 뭐야? 아 어, 요런식으로 자신의 탱크를 꾸미는 뭐 그런게 있어요 일단 이 캐릭터가 기존에 포트리스 했을 때 전혀 못본 캐릭터여서 요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급도 영웅등급이라서 질량도 쎌거 같고 재밌을거 같아요 자 우선은 개인 서바이벌 배틀로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아직까지 뭐 추가된게 없고 빠른시작과 신선전 두가지만 있습니다 자 개인 배틀로얄은 요렇게 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진행을 하고요 굉장히 어, 게임이 스피드하게 지나갑니다 여기 준비완료 버튼 누르시면 되고 그래서 매칭을 한 뒤에 어 게임이 시작하게 됩니다 자 프리로 할 때는 배틀로얄 할 때는 이렇게 처음에 지정을 합니다 자기가 처음에 내려올 위치를 고지대를 점령하는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 어이 맵은 조금 다른데 다른 맵은 여기 밑에 지뢰가 깔려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땅 밑으로 꺼지다 보면은 지뢰에 밟혀서 죽게 됩니다 어, 이 맵은 처음 해보는데 자 양쪽에 버튼으로 그냥 클릭하시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맞추시면 됩니다 아! 바로 도망가버렸네 어! 나이스! 한명이 도망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어? 이동이 안되네? 자 여기 보이죠? 보라색 게이지 이 보라색 게이지에 따라 내가 쓸수 있는 스킬들이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요렇게 맞추면은 날라갑니다 생각보다 게임 자체는 쉽습니다 어이 캐릭터가 굉장히 한방 한방이 오래 걸리는구나 자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맵이 있고 이거 드래그로 화면 이동해서 저거 어있는지 확인도 가능해요 이런식으로 뒤치기 기숙공격도 가능합니다 어455 재미지 괜찮네 초반에 고지되있는게 좋죠? 사람들 몰라요 잘 내가 있는지를 몰라 서로 여기 싸우기 바쁘거든 어머어 잠깐만 보신... 오케이 나이스 베리어 와내 앞에 와버렸구만 응 맞아야지 도망가고 이게 계속 꾸준히 이동해주면 좋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케이 비 나갔죠? 보급품이 도착했습니다. 어저 뭐지 소리 하나? 아안 맞았다. 좋아. 데미지 센데 이거. 연속 공격. 도망가기 전에 끝내버려야겠네요내 앞에 있는 애. 오케이 한방 남았다 한 방. 전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야나킬좀 하자. 킬좀 하자. 킬좀 하자. 데코데코데코데코 내내내내내야 이거 내킬 내킬 이거 내킬 어 뭐야 아못 먹었네 전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려 에오리탄 어, 이거 피살기 같은 건가? 오케이 낙사시키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맵 보시면은 요 테두리 보이시죠? 하얀색 테두리. 요게 자기장이에요. HP가 아이고, 야, 나피14 남았는데? 아, 죽었네. 어, 아쉽게도 배틀로얄에서는 9위를 했구요. 이번에 클래식 버전을 해볼게요. 이 장착 아이템 해제로 미리 어, 장착할 아이템을 설정합니다. 여기가 선택하는 거고 여기가 장착되는 곳이에요 이게 이동탄인데 한번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음.. 뭐.. 아직 좋은 아이템이 없어서 그냥 기존에 있던 걸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밑에를 클릭하시면 돼요 <목소리> 기본적으 클래식은 3대 3으로 진행합니다 어 이번에 매칭 빨리 돼서 바로바로 바로 시작하네요 자 어디서 많이 보던 u i 죠 아 이게 바로 앞에 배치가 되어버렸네 이렇게 빨간색이 적군이고 여기 미니백도 나오죠 빨간색이 적군 파란색이 아군입니다 초록색은 자기 위치를 보이는거고요 모바일에 맞게 변형된게 요 체력 여기 요 발을 건드리면은 바로바로 볼수 있어요 궤도를 볼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너무 가까이서 안잡히네 미리, 와, 나 이거 양쪽으로 다굴당한다. 아, 이거, 각도가 안 잡혀. 이렇게, 요, 이 뭐라고 하지? 또 빠를 움직여면, 여기, 보이죠? 네, 공격 궤도가 보입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동탄으로 좀 벗어나야 할것 같아요. 저 완전 양쪽에서 다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아군이 도와줄지. 아, 이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 이 헬기 소리는 보급 소린데? 오, 오, 잘 맞춰. 아, 이거 걸리는데? 와, 제발. 자리가, 아, 자리가. 1초, 1초. 와, 아슬아슬했다. 1초. 아 이거 도망가야겠다 안되겠다 자리가 와회복썼네자요 <웃음> 위로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다굴빵 오지네 도망가야돼 이거는 자, 이렇게, 저가, 도망갔습니다. 이동을 했어요. 자, 그 다음 턴. 피 회복하고, 공격을 해야겠죠? 오. 오. 오, 저 사람 포트리스 좀 했어. 와, 이, 잘하는 사람들하고 붙었네, 이거. 큰일 났다. 아이, 상대팀 다 너무 잘하는데? 이거 나한테 쏘는 건가? 오. 오 미쳤다 여 6발 다 맞췄네? 됐렇지와 데미지 별로 안되네 아 좋아요 자살 좋아요 자살 좋아요 <웃음> 그대로 낙사 좋아 이번엔 강화 스킬로 첫 그렇지 더블샷 나이스 제발 제발 제발 아 역시 날 노리네 안돼 아 믿는다 5 0 0 m m 믿는다 5 0 0 m m 할수 있어 야 이거 너무 붙어있다 아 뭐해 너무 붙었잖아 아좋습니다뭐 다졌네? 아 이거 안돼 안돼 안돼 이럴순 없다 아또 나은데? 아아 아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씨아